네. 닦아어 세차. 세차 아주 소중하게 하고 있어요. 세차. 어 반짝반짝 계셨어요? 반짝반짝 한가요? 아니야 아직 덜 됐어. 아우 그래요? 아우몇 년이세요? 경력 병력, 경력 어떻게 되세요? 어 꼼꼼하신데요 아 손으로도 만져봐야 돼요 어 바퀴도 닦아주세요 체인 그것도 닦아줄 거예요